Thank you. Okay. Okay. 내 마음을 영원한 사랑 know me. So called me. I'm not sure what it is. The boy, w h a 이 s 래 t t h 짜잔, 안녕하세요. 매일만의 지은입니다. 어, 네. 제가 지금 맨날 메이크업을 받는 곳이에요. 이렇게 메이크업을 진행을 했고요. 콘서트 첫, 첫날 이제 허사를 하러 가는 날인데, 음, 아무래도 또 준비한 게 많고, 현장에서 해봐야 되는 게 있으니까. 콘서트 이렇게 개인들을 좀남게됐어요 그래서 권위장으로 얼른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기 전에 짧게 이렇게 찍기 위해서 저희 습니다 잘했죠? 음 촬영장에서 만나요? 차고에서 나와서 이제 이제 공연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얼른 가서 리허설을 좀 빨리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연장이 어떻게 생겼을지도 또 궁금하고 어떻게 나올지도 또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네, 뭐 공연장으로 지금 이동 중인데 공연장 가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동안은 약간 노래 들으면서 그냥 어, 한번 생각 정리 네 내가 해야 될거 한번 생각 정리 한번 하고 그거딱 공연장 찾아면될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지윤입니다. 제가 아까 차에서 어, 이제 어, 차에서 저기 공연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세부 캠을 켠다고 했는데 했고요. 비하인드를 살짝 메이킹 또 인터뷰를 살짝 찍어야 돼서 지금 그거 얼른 또 준비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. 좀 도착을 했는데 사실 무대를 아직 지금 자세히 못 봤어요.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데 저도 얼른 빨리 올라가서 한 눈에 이 무대를 빨리 담아보고 싶습니다. 그러면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. 오오 <목소리> 어어 어, 미안합니다 이제 자꾸 이게 예. 확대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아무튼. 자 어, 무대에 2층에 잠깐 메이킹 인터뷰를 찍으러 왔는데 <웃음> 사실 제가 2층에 온 거는 드물잖아요 뭔가 관객석을 그렇게 많이 와보진 않았는데 2층에 와서 이렇게 무대를 보니까 뭔가 우리 매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훈이를 이 지점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니까 뭔가 이런 느낌이 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. 무대하는 사람이 관객석에 와서 자기 무대를 보고 있으니까 음, 이게 느낌이 여간 심상치 가 않습니다 이런 기분이구나 라는 걸또알게 됐고 아 대면이 했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 팬사인회도 대면을 못해 콘서트도 대면을 못해 응? 아뭘뭘 만나야 뭘뭘 보지 응? 만나야 뭘 하지 참 아쉬운 감이고요 얼른 빨리 하루 회복이 돼서 좋은 기회로 우리 매여러분들을 빨리 하루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또 리허설을 하러 가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 매여러분들을 계속 또 있고 싶은데 이 영상을 계속 하고 싶은데 좀 그럴 수가 없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또 무대에서 저 자리에서 또잘 열심히 저의 우리 매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리도 달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컬렉션 화이팅! 안녕. 네. 지금, <웃음> 어, 리허설을 이제 하러 가는데, 한번 열심히 리허설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, 멋있게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리허설이 필수죠. <웃음> 됐다. 네. 가시죠. 근데 막, 쿨링하게 막, 이렇게 애들이 하고 같이 먹고. 이럴 정도로 이정 조명이 빠야게 어 아무튼 제가 이렇게 또 무대에서 1일차 리허설이 끝이 났는데 어 일단 너무 또 색다른 느낌이었고 맥스도 받고지규도받고 그래서 너무 또 색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너무 아직 리허설이 다 완전히 끝나진 않았는데 오늘 몇 개만 또 해봐서 살짝 감을 익히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조금 했고요 네, 내일 또 리허설을 하고 또 내일 열심히 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이만 여러분께 1일차 리허설을 마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도 있어요 여기 메이 뒤에 아 이거 얌 아니에요 얌 아니고 메이입니다 그래서 메이랑 저와 함께 있다라는 걸 항상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반짝 작품까지 공연 많이 기대, 기대를 해주시고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멋있게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다양한 어, 무대들로 알차게 귀엽고 섹시하고 청순하고 아련하고 뭐. <웃음>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. 그리고 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신 우리 모든 분들께서 또 좋아주시기에 이 무대가 탄생을 할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매니저님도요. 나이! <목소리> 냠. <목소리> 아. 오늘은 여기까지. 장사 장사 이제 끝났습니다. 네 저희 the